안녕하세요 엠지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산화탄소 감지기 테스트를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는 세대의 감지기를 테스트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제품도 있는데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 테스트해서 제외했습니다 물론 한대 정도 테스트해 봤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3만원대 후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입품 중에서 액정이 예쁜 제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품은 충전식이고요. 배터리 소모가 심해서 추천을 안 드립니다. 2박 이상 사용하려면 USB 충전선에 꼽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자체 화면 없이 앱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감지기도 제외시켰습니다. 스마트폰 앱 열어서 정보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일산화탄소는 탄소원자 한개와 산소원자 한개가 결합한 분자입니다. 둥유나 경유 같은 탄소화합물을 태우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밀폐된 실내에서 난로를 계속 태우면 실내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면서 일산화탄소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산화탄소가스는 독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위험한 걸까요? 우리 혈액에는 허파에서 온몸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와 결합하려는 성질이 산소와 결합하려는 성질보다 250배나 커요.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있으면 헤모글로빈이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를 운반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산소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질식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돼야 위험해질까요? 50ppm 이하는 인체에 영향을 안 줍니다. 200ppm 정도에서 2-3시간 지나면 두통, 피곤, 아 어지러움증을 느낍니다. 그래도 위험하진 않아요. 400ppm부터 위험해집니다. 1시간 내로 두통, 구토가 올수 있고요. 3시간 이상 지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800ppm에서는 1시간 내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1600ppm에서는 30분 이내 3200ppm 에서는 20분 이내로 사망합니다 1ppm 은 100만분의 1 이에요 1000ppm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0.1% 만 존재해도 사람은 1시간 내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독성은 없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가스입니다 동계 캠핑이나 차박에서 등유히터나 난로를 사용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경보기는 제대로 작동할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업체에서 수입하는 리뷰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한 제품 3개를 테스트했습니다. 가격은 각각 7,000원, 3만원, 000원, 4만원짜리입니다. 테스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테스트 사무실에서 번개탄을 피웠고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오차율이 0.005%인 정밀한 측정기를 함께 썼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 2, 3번 제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농도 30ppm부터 측정값을 보여줍니다 경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3번 제품에도 측정값이 표기됩니다 측정수치가 매우 정확한데요 1번 제품은 반응이 없습니다 일산화탄소농도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농도 80ppm을 넘어가자 갑자기 1번 제품이 경보를 발령합니다 2번 제품과 3번 제품의 측정값은 130ppm 인데요 아직 경보는 울리지 않습니다 음? 3번 제품 측정값이 갑자기 200ppm 가까이 올라갑니다 오차가 심한데요 2번 제품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기 측정값을 살펴볼까요 1번 150ppm 2번 125ppm 3번 196ppm입니다 2번 제품이 가장 정확합니다 2번 제품 설명서를 봤는데요 50에서 100ppm이 10분간 유지되어야 경보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유지되는 시간까지 계산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문을 열었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1번은 140ppm 2번 100ppm, 3번은 140ppm입니다. 측정기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80pp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이번 제품이 가장 정확하고요. 1번과 2번 제품에서 여전히 경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농도가 50ppm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경보를 울립니다. 1번이 80ppm 아래로 떨어지면서 경보가 꺼졌습니다. 1번 제품은 100ppm 이하는 측정을 못하네요. 2번은 63ppm. 오우, 측정기 값과 비슷하고요. 3번은 120입니다. 2번 경보기는 농도 50ppm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경보를 울립니다. 세 가지 제품 모두 120ppm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경보를 울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거든요. 저렴해서 많이 팔리겠죠. 이 제품은 100ppm 이하의 농도를 측정 못했습니다. 물론 일산화탄소 경보기로 사용하는 애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측정도가 떨어질 뿐이에요. 와이파이와 앱을 지원하는 3번 제품은 측정값 오차가 너무 컸습니다. 만약 저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유지되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경보를 울리는 이번 제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m d 에서이번 경보기를 출시합니다 여러분의 리뷰 요청 덕분에 괜찮은 제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 제품 말고도 리뷰가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리뷰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